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지금 이러나 저러나 한창 뜨거운 배틀그라운드 현재 최고의 인기 게임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의 최근 스팀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17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스팀 최근 평가는 스팀에서도 보기 드문 대체로 부정적 전체 평가는 복합적을 띠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카카오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평가를 만드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인터넷 봉쇄 정책 때문에 해외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중국의 넓은 땅 때문에 인터넷 속도도 변변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유저들은 vpn을 통해서 ip를 우회하여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게 일상이라는데 바로 이 공식 vpn에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유저들은 돈을 주고 구입한 패키지 게임에서 광고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라면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무려 3만 건에 달하는 비추천 폭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9월 29일 이후 평가 중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주르륵 보면 대부분 중국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친구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실제로도 1년 전에 출시한 풋볼 매니저 2017에서는 중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틀그라운드와 똑같이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죠. 또한 배틀그라운드는 서버 문제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데요.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서버 방식은 유저들이 호스팅을 하는 방식인 P2P가 아닌 AW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AWS가 무엇인가?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약자인데요. 게임회사 자체에서 서버를 구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엔전부이 AWS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존에 돈을 지불하고 아마존이 서버를 빌려주는 방식이죠. 그렇다보니까 서버가 터진다 한들 제작자 측에서는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인프라는 한중일에 고루 퍼져있는 반면에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구역이 한쪽으로 몰려있다보니 핑이 상대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포럼 등에서 많은 유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또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는 AWS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서버도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진짜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100만명을 수용할 배를 만들어서 뛰어놨는데 갑자기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와 서버란게 하루아침 만에 뭐 뚝딱 증설되는 것도 아니고 배를 뜯어 고치기 위해 정신없이 개조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던 배를 빌려와서 사람들을 태우고 있으니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배틀그라운드 측에서 aws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aws도 가격에 따라 서버의 성능이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배틀그라운드가 어떤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발표한 적이 없으니 아마 돈을 조금만 더 쓴다면 서버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와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매우 나빠졌는데요 일단 10월 31일 양국 외교부에서 합의문을 발표하여 중국은 사드를 반대하지만 한국의 자주 국방을 인정하고 더이상 사드를 언급하지 않으며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인 안보 등등에 해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사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인 판호에서는 배틀그라운드가 마지막 1인이 남을 때까지 사람들을 사륙하고 피가 튀는 과정들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수 있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와 중화민족 전통문화 습관 및 도덕교범을 해친다는 이유로 판호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복성 거부죠 사실상 이 한중 영향으로 인해서도 배틀그라운드의 평가가 내려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간 핵문제도 그렇고 하루평균 몇만명을 정지시킴에도 불구하고 스팀특성상 환불과 쉬운 계정생성으로 인해 줄지를 않고 있는 핵문제 이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들을 고려하여 당장의 중국 ip를 다 차단해야 한다 라는 의견들이 종종 보이곤 하지만 현재 배틀그라운드 이용자 중반절 정도가 중국 유저인걸 감안해보면 블루 측에선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패치로 인해서 드디어 스피드 핵들도 어느정도 막혔고 아시아 서버와 한번 서버를 나눈 뒤로는 생각보다 클린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제발 제발 제발 중국 친구들은 그냥 아시아 서버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한번 서버와서 핵좀 그만 쓰고 에휴,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